이제 계속 얘기 드린 거가 이제 턱 수술이라는 것이 미용 수술로 이렇게 시작해서 출발했던 게 아니라 돌출입이나 이제 주걱턱이 있는 경우에 어 발음의 이상이 있을 수 있고 또 턱관절이나 저작 기능에 장애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소화기에 질환이 생길 수 있고 또 입으로 숨 쉬는 거로 인해서 이제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잇몸 질환 충치 발생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또 물론 외모 콤플렉스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정신적인 그런 자존감 하락 그런 것 때문에 출발을 해서 그런 이런 문제점을 치료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뭐 양악수술, 돌출입수술 아니면 이제 교정으로 가능한 경우 물론 교정 여러 가지가 있겠죠. 그래서 다 치료적인 부분이라는 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.